안녕하세요 감성하우스 이재원 과장입니다 어, 저는 오늘 2 0 0시1 0 0면 모전리에 위치해 있는 신축빌라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이번 현장은 지금 살기가 정말 좋은 동네인 것 같아요 모전리 안쪽으로 조금 들어오시기는 하시지만 이쪽에서 버스를 이용하시기에도 굉장히 좋고요 8번 버스가 돌아다니기 때문에 앞쪽에서 8번 버스 이용하시면 시내 쪽이나 이천 어디로든 이동이 좀 편하시고요 그리고 성남 장황강 고속도로 104IC까지도 약 5분 거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서울 쪽이나 서울 성남 쪽으로 진입이 편리한 그런 현장입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반대편으로 가시게 되면은 증포 이마트, 증포동에 이마트 증포 있는 이마트까지도 차량으로 약 5분 거리에 위치를 했기 때문에 위치적인 이점이 굉장히 있으면서도 지금 실사용 면적 약 30평에 널찍한 면적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 곳이에요 인테리어나 기본 옵션도 빠지는 곳이 없기 때문에 영상으로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빨리 연락 주셔야지 좋은 세대에 선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네라임 소개 영상입니다 현관 밑쪽에는 이쁜 타일로 꾸며져 있고요 우측으로는 신발장 3칸 그리고 일괄 소등 위치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중문은 지금 불투명으로 되어 있어서 사생활 보호에도 좋을 것 같고요 바닥은 강마루로 꾸며져 있습니다 거실 면적이 굉장히 넓게 나와서 개방감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큰 통창으로 보이는 앞에 전망도 녹지가잘 형성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지금 보시는 타입과는 다르게 반대편에 있는 세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톤이 다운되어 있어서 약간 좀 차분한 스타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서 세대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트월에도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위쪽으로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창호는 KCC 창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은 일체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더욱 개방감이 좋고 공간 활용이 편리하시겠고요. 냉장 공간은 2대 그리고 식탁 공간 같은 경우에도 6인용 식탁까지도 배치를 하셔도 전혀 무리가 없으실 만큼 널찍한 면적으로 나왔습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1 1자 구조로 되어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도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쪽을 연장하셔가지고 식탁 배치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수납공간, 올 화이트톤으로 깔끔하게 다 마감이 되어있고요 환기창과 싱크볼, 그리고 가스쿡탑이 설치가 되어있네요 그리고 냉장고 옆쪽으로 레인지 공간과 밥솥, 자리 나와 있습니다. 아일랜드 아래쪽도 이렇게 수납공간 나와있으니까 수납공간은 굉장히 여유로울 것 같고요 이쪽 중문을 통해서 다용도실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다용도실이 정말 넓게 나왔어요 바닥은 지금 페라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 큰 환기창과 보조주방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부장에 작은 싱크볼과 미니 싱크볼과 인덕션 1부짜리 이렇게 설치를 해 주셨습니다. 자영도실이 정말 널찍하기 때문에 이 정도 공간이면 은 어, 건조기와 세탁기, 가로로 배치를 하셔도 충분히 여유로운 공간이시고요. 빨래 건조대 같은 거도 오셔도 충분히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공간입니다. 메인 욕실 보고 계시구요 샤워 파티션과 수납장 선반까지 잘 어우러진 모습으로 샤워건도 설치가 되어 있네요 전체적으로 타일이나 이런거 선택을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곳이 안방이고요 안방에는 지금 붙박이장이 널찍하게 설치가 되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도 물론 설치가 되어있고요 붙박이장 같은 경우에는 화장대 공간이 필요 없다고 하시면 이 부분을 일반적인 붙박이로도 교환이 가능하신데 이 정도 화장대 공간 있으시면은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부부 욕실이구요 부부 욕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타일 약간 색다른 느낌으로 다시 재배치를 하셨구요 차가 공간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작은 방인데 작은 방에는 지금 자, 작은 방 붓박이장이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생활 공간으로 사용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붓박이장은 총 4칸 준비가 되어 있구요 뒤로는 이렇게 녹지가 풍부하게 되어있어서 맑은 공기 마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 작은 방인데요 두번째 작은 방은 사이즈가 조금은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가 있는데 어린 자녀 분생활 공간이나 서재로 사용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